궁금한 게 이게, 어, 우 옛날 내가 이거 편하면 거기 누웠어? 이거 누워요? 이거 누워요? 내가 그렇게 좋아? 뭐? 뽀뽀하고 싶다고? 뭐 <놀람> <그냥> 하는 거야? <놀람> <놀람> 나한테... 어? 뭔데? 너희 <놀람> 오늘, 오늘 왜 이렇게 나 관심이 많아? 아니 아니도구나 오오오오. shap아이 아님 e 지나갑니다. 조심하세요. 저기 흰둥이 씨, 저기요. <웃음> 조심하라 했잖아요. <웃음> 오. 이 <목소리> <입> 냄새나? <웃음> 냄새나? 너 내가 냄새나? 너가 더 냄새나? 어, 내부러운 이렇게 하고 싶 아씨, 되게 구했는데 문제 없겠어어 그래. 근데 손찌 내가 꼬리 만져도 아무것도 안 한다. 나와의 신뢰, 나의 나와는 무적 신뢰 관계 아니지. 알죠? 시바견들 꼬리 만지면 급별지도 않는다. 우리 꽁치, 신경도 안 쓰. 그냥 내가 좋지나. 내가 다지 <목소리> <목소리> 나오지 마. 어, 여들가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싸우다니. 마음 아, 정말 공란하다. I'm gonna g t h